오오! 똑같다. 선생님, 공은 안 잃어버렸습니다. <웃음> 아이 <아이아이>. 아이 <웃음> 와. 와, 똑바로 맞는 공이야. 어, 올라갔다. 시작. 오. 어. 아, 진짜. 120만 원의 눈물이다. 어허. 잘잡다 굿샷 잘 갔다 오 나이스 온어쿠 오, 굿샷 오 나이스 나이스 아야전코때 있다 잘 쳤다 오 어? 그래서 들어오 어?